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급해서 구매를 했어요. 오지게 더웠잖아요. 이거 진짜 좋아. 몸이 천근 망근일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어플 지워야 돼, 솔직히. 올리브영 병이 걸린 거야. 그럼 여도또 올리브영에 들어가. 안녕하세요, 글립니다 여러분, 올리브영 세일이잖아요. 사야 될게 너무 많아. 오늘 드림도 되잖아요, 올리브영도 당일 배송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막 어플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구경하다 보면 은 결국에 또 오늘 드림으로 배송을 받아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올리브영에서 온갖 거다 팔잖아요 뷰티게 다이소급 올리브영에서 오늘 드림으로 몇번 구매를 하고 세일 때마다 이건 또 세일 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쟁여놓으려고 올리브영 세일 때 쟁여놓기 좋은 아이템 10가지 그러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뷰티템들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이제 첫 번째는 먹는 거오쏘몰의 이민제품 이게 무슨 비타민계의 명품이라고 하는데 진짜 진한 비타민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안에 들어있는 알약하고 같이 섭취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오늘 드림으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30개 드리로 원래 구매를 하는데 급하게 떨어졌을 때 그때 구매를 해서 먹고 있고 술 먹은 다음날 괜찮아 나이가 이제 저도 곧 마흔 향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제 지나갈 때마다 밤새면 힘들고 술 마시면 힘들고 무슨 촬영 막 길어지면 힘들고 몸이 천근 만근일 때가 있어요 살쪄서 힘들고 여러 가지 막 요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비타민C가 무슨 활력, 충전, 무슨 원기, 뭐 기력회복 뭐 그런 거에 좀 피곤하면 비타민 먹어야지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해외에서 구매해서 먹던 거 올리브영에서 볼수 있더라고요 술 먹고 다음날 회장을 해도 피곤한 거야 육개장은 진짜 한 사발을 들이켰는데 너무 피곤하고 몸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먹어주고 이제 딱 회사 출근을 했는데 멀쩡해 버텼어 이걸로 버텼어 세일 때 체크해보시고 이거 딱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탈뷰티 메타그린슬림 체지방을 관리해주는 서플리먼트 거든요 전문적으로 이제 서플리먼트 브랜드가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았거든요 딱 바이탈뷰티라는 브랜드에서 이너뷰티 쪽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콜라겐도 나오고 이런 체지방 관리되는 서플리먼트도 나왔어요 녹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녹차는 뭐 좋은 거 우리 다 알고 근데 이게 비건 제품이래요 비건 서플리먼트여서 몸에 좀더 건강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먹었다고 해서 막 살이 빠지진 않아요 이것만 믿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저처럼 짜파게티 두개 먹고 이걸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체지방을 분해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먹는 제품이고 이걸 먹은 뒤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과는 좀 화장실이 수월한 거 더마토리의 프로시카 징크덤밴드 마스크 이거 진짜 좋아 이번 여름 진짜 오지게 더웠잖아요 너무 더가지고 마스크팩을 붙일 수 밖에 없는 계절이기도 했어요 여름에 그럴 때 줄기차게 붙였던 마스크팩이에요 시트 자체가 피부에 착 밀착이 되는 시트면서 시트 안에도 그 시카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시트 자체로도 피부에 효과를 주다 보니까 음.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 역시도 제가 오늘 드림 받아서 잘 쓰고 있거든요 파란색 그 히알루론 팩이 있는데 그 팩도 좋아요 그거는 화장 전에 써주기 좋고 이거는 나이트케어 때 써주기 너무 좋고 패드도 올리브영 세일 때꼭 사야 돼요 여러분 패드 두 개가 결이 좀 비슷한데 코스 알엑스의 그린 히어로 카밍 패드랑 그 달의 맑은 화성초 진정 토너 패드 둘다 진정과 관련된 거예요 어, 우리가 보통 패드를 닦아내는 용도로 많이 각질 제거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코스알엑스는 민감해졌을 때 우리가 각질 제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기 좋고 이 구달 패드 같은 경우는 처럼 올려놓고 쓰기 좋은 패드 지금 둘다 성분은 너무 좋아요 이걸로 막 얼굴을 빡빡 문질렀을 때저 같은 경우는 막 트러블이 나거나 막 하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패드를 보시면은 이게 코스알엑스고 이게 구달이에요 딱 봐도 엠보면이 딱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각질 제거는 잘될 거고 얇은 시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피부에 붙여놨을 때 이렇게 색처럼 쓰기 너무 좋은 거지 양쪽 볼에다 올려놓고 진정시켜주기도 너무 좋은 패들 데일리하게 민감성용 패드로 각질제거해주기에는 코스알엑스 제품이 너무 괜찮고 앰플 두개 앰플도 두개를 가져왔어요. 메이크프렘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그린 앰플, 바이오 힐보의 프로바이오 덤 리프팅 앰플 이거 가져왔어요. 메이크프렘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그린 앰플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순해요. 순하고 딱 우유 제형이에요. 이렇게 발랐을 때 유분감이 쫙 돌거든요 유분감이 도는 게 아니라 수분감이 도는 앰플이면서 민감하신 분들 쓰기 좋은 앰플이어서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뭐 장벽 강화도 되고 무슨 수분 개선, 각질 개선 된다고 하는데 수분감이 충분하게 차오르면 은 각질도 좀 잠잠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질 개선까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극 없이 피부 관리하기 좋은 수분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바이오헬버의 프로바이오 다 리프팅 앰플. 주름 개선 미백 기능성 제품이에요 이거는 괄사랑 같이 나와서 세트로 팔길래 이제 구매를 했는데 진짜 이것도 우유빛 깔이거든요 이거는 좀더 쫀득해요 좀더 쫀득하면서 주름 개선도 되고 미백 기능성도 되고 그런 앰플이에요 향은 좀 있어요 향은 좀 약간 우리 엄마 탄력 관리를 하고 싶은데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써봐도 좋아요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도 하고 있고 바디크림이랑 섞어서 다리 쪽에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다리 쪽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목 쪽에도 발라주고 살짝의 끈적임은 조금 느껴지는 제품이어서 나이트 케어 때 듬뿍 발라주면 너무 괜찮은 거 그리고 이건 또꼭 사야 돼요. 닥터디퍼런트의 비타리프트 A 크림이거든요. 이 닥터디퍼런트가 기능적인 측면의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30대에서 40대 가는 분들 쓰기에 너무 괜찮은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정도도 양이 너무 많은데 이 정도만 바르면 되는 크림이거든요. 비타민 A 크림이에요. 주름과 탄력을 관리해주는 크림인데 닥터디퍼런트라는 브랜드가 막 그렇게 세일을 하는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세일을 크게 하는 브랜드가 아닌데 올리브영 세일 때는 그래도 좀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세일을 해주더라고요 그럴 때 쟁여놓기 좋은 크림 어머님 선물, 아빠 선물 그런 주름개선 크림으로 선물하기 좋은 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드림으로 받아볼 수있더라고요 저도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드림으로 받아 서 쓰고 있는데 이걸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민감하신 분들은 좀 자극이 갈수 있어요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시카크림 같은 거랑 이렇게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은 이제 피부가 점차 점차 점차 점차 약간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주름이 쫙쫙 펴지진 않죠, 당연히. 주름이 쫙쫙 펴지진 않는데 그래도 지금 바르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들 이런 것들이 10년 뒤에 내 얼굴을, 내 피부를 다지, 우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분들도 써도 괜찮고 특히나 30대 분들이나 40대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바디쪽 제품인데 클렌징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비플레인의 녹두약산성 클렌징 폼 이거 너무 좋아요. 비플레인 클렌징 오일도 너무 좋은데 이 폼클렌징은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80ml짜리인데 150ml짜리를 비플레인 그 올리브영 오늘들으면서 팔거든요. 그걸 구매하셔도 좋고 이 80ml는 제가 여행 갈 때도 들고 갔던 거예요. 들고 가서 잘 썼고 녹두 파우더라고 해야 되나? 녹두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각질 제거해주기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팔드름 쪽에좀 있었거든요. 팔드름이나 등드름이 있는데 그런 쪽에다가 좀 많이 사용을 해줬어요. 목도 자체가 피부 정화랑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어좀 어느 정도 피부가 정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잘 썼고 약산성 클렌징 폼이라서 살짝의 매끄러움은 남는데 다른 약산성 폼클렌징보다는 훨씬 산뜻함이 강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약산성 폼 찾는데 순하면서 각질 관리 같은 것도 되면서 수분도 제대로 채워주고 싶은 그런 폼클렌징 찾는 분들에게는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는 거 이것 역시도 오늘 드림으로 올리브영세일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헤어쪽인데 힐링버드의 울트라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너무 급해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뿌리는 트리트먼트인데 뿌리고 나면 은 정말 부드러워져요 저 지금 앞머리 펌이랑 다운펌을 한 상태인데 여기다 한번 뿌려볼게요 안개분사고요 지금 뿌리자마자 바로 엔젤링처럼 엔젤링처럼 살아나죠 젖은 머리에다 뿌려도 되고 뿌리는 트리트먼트이다 보니까 막 뭉치거나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것. 향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여자분들은 당연히 뭐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남자분들도 사용하기에 너무 괜찮은 제품이고 오늘 드림으로 역시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은 올리브영 세일에서 여러분들이 꼭 구매했으면 좋을 만한 10가지 아이템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막 오프라인 매장 가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어플로 들어가셔서 오늘 드림 같은 거 보신 다음에 할인되는 거 그런 거 보시고 이제 바로바로 장바구니에 담으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많이 구매해서 이제 어플 지워야 돼 솔직히 올리브영 병이 걸린 거야 살거 없는데 그냥 올리브영에서 걸어가다가 올리브영 보이면 들어가. 또살거 없는데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나도 모르게 또 올리브영에 들어가. 이게 문제야. 저처럼 이렇게 중독되지는 마시고 현명한 소비하시면서 괜찮은 제품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빼가시면 좋을 것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보도록 할게요. 안녕.